우와, 우리는 교토에 규가스에 왔어요. 우와. 카레우동. 그 다음에 얘는 뭐지? 얘는 교자. 우리 소리는 비행기 돈가스. 아빠는 규가스. 엄마랑 할머니도 뷰카스 카레 우동 우리설이 많이 먹을 수 있어요? 아빠 보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? 아빠 얼굴 보고 얘기해줘.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. 와 신난다 많이 먹자.